<목소리도> 아이겠다는데어 <맛있겠다, 목소리도> 삼각대 그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? 아예그 제일 큰 삼각대 거를 음, 그 불고되겠 이거 돌려? 네? 나는 제 이걸로 야는데요네네 모델. 이사람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Лutes, <debuted> 나는 나는 그 아, 아, 반갑습니다. 어기 <nes> 좋네요. 이렇게 보이는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많이 드셔. 많이 드십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나는 그게저생게 그거라겠어. 내 이렇게 찍은 거리 I am. I am.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am. I am. I am. I am. I a 너무 a a I a 는 이것도 여기 넣는 거예요? 넣어도 되는 거요 응. 이거하고이거 아니야? 넣어 엄청 매웠던거 같아요. 그렇끔한어지 I mean, I have b e e t i v e r s i t y e e e m t h o 그랬나콜리기에서 국밥집입니다. 작데아 우동 은에서국 괜찮은데. 이좀생활이 내가 아데 이거 <목소리> 결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 봐서 니가